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평양양말공장에 찾아오시오 철쭉상표가 붙은 운동 긴 양말을 우리 인민들이 즐겨 찾도록 할 때에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간절하기 위해서 공장 일어던 계 급들이 혼신 분투한 결과 새로운 운동 긴 양말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인삼에서는 기본 정리 성분이 항암 성분인데 예, 그 전에 통법대로 하면 은 인삼을 말리거나 홍삼 가공을 할때그 종류 성분이 다 날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에서는 그 단점을 다그 기술적 문제들 을 해결해서 이 인삼을 처리해서 어이제그 종류 성분을 그대로 버전하는 이런 새로운 제품, 3년 이상 복원할 수 있는 개성 고려 인삼 제품을 생산해서 이번에 전수에 출품하였습니다. 우리 신발 공업관리구간에 안에... 예, 유원신발공장을 비롯한 여러 신발공장들에서 출품한 대중용 체육신발들과 구두를 비롯한 많은 이 전시품들이 출품하였는데 어, 참관자들이 우리 제품을 보면서 대단히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전시회가 온 나라의 체육열풍을 일으키고 또 체육이 대중화를 실현하는 데서 관리구간의 공장들이 맡은 임무와 중요성의 다시금 깊이 간직하게 하는 계기로 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민들의 허평을 받고 있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뇌없이 다 인민들의 기여와 힘이 여구에 맞게 질을 그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사색하고 애수는 그런 일꾼들이 사업하는 단위의 제품들입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을 누리고 질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한 모든 참관자들이 이 여기에 전시된 이 식료품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식료공업의 비약적인 발전 밴모에 대해서 모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전시된 모든 이 식료품들이 최근 연간에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이런 이 제품들입니다. 이 적들이 아무리 우리 조선반도에 전쟁구름을 몰아오고 제재 서동을 벌려도 이제는 늦었다는 것 우리 원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 부기용화를 누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웃음> 잠 <웃음> <차갑다. 웃음>